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해나벨 승리와 3대 왕권 수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왕님 마지막 말씀에 보면 꼭 들어가는 말씀이 가해나벨 승리와 3대 왕권과 그리고 그 밑에 종족적 메시아 왕이라는 얘기를 꼭 하십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천일국 창건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말씀 끝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왜 그러냐면은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 다시 한번 어, 가야나벨 섭리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또는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어, 복습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합니다. 예, 이 대왕님께서는 항상 훈련 훈련하는데 말씀도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내 마음 속에 새기고 뭐 한국에서는 깊이 새긴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긴다 그러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뼛속 깊이 새겨가지고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생활 자체가 그 원리적인 생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도 반복해서 공부하고 훈련을 해서 실천해야만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이나벨 승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그 승리로 말미암아 3대 왕권이 수립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중상으로 볼때 가인 아벨 섭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인 아벨이라는 것은 아담 해와 가정에서 타락한 후에 아들 딸을 낳죠. 아들을 낳아가지고 장자와 차자를 놓고 하나님께서 구원 섭리하는 내용이 가인 아벨 섭리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갈라 세운 것, 장자 차자로 섭리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가인은 사탄편, 선사장 두시엘편, 그 다음에 악한편이기 때문에, 또는 악한 혈통을 타고 난 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에, 그 가인 포지션이 그렇고, 아벨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편, 선편, 선의 혈통을 상속받은 그런 주인공 이런 성경을, 성경의 을성경 말씀을 통한 정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인하며 섭리는 뭐냐 선편, 악편이 하나님편, 사탄편이 하나 되어가지고 외신 하나님을 죽임삼고 타락하기 전 단계로 돌아오는 과정적인 내용에서 가인 아벨 섭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성경에 보면 어, 창세기 4장 1절에 쭉 보면은 어, 가인은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 사탄편 악의 혈통을 갖고 사탄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헤아가 가인과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아,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분하여 안색이 변함은 선을 행하지 않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아오 아벨을 들에 있을 때처 죽이니라. 이것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음으로써 어, 악의 역사로 출발되었다는 장세기 사장의 그 말씀입니다. 어, 그 다음에 그 가인 아벨의 리니가 성경에 쭉 이렇게 에, 엮어져 내려오는데 에, 가인과 아벨 입장에서 역사를 섭리를 한 것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와 어, 가인 아벨은 당시에 에, 가인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섭리를 에,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가인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을 보호해 줬어요. 왜? 가인이 없으면. 섭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 가인과 아벨의 에, 그 어, 위치를 중심삼고 쭉 에, 이제 에, 섭리가 진전되는데 에서와 야곱대의 가인 아벨이 하나되는 섭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에, 가인과 아벨 입장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기서 에서와 야곱이 복귀하는 것은 외적 선의 혈통을 복귀하고 형이 동생을 섬김으로써 동생이 장자 복귀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장세기 25장을 보면 은 이삭의 아내 리보가가 임신하였더라 태 속에 싸우는지라 여와께서두 국민이 태중있구나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 이 말씀이 섭리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해산한 즉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에서라고 하고 어, 아우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야곱이라 하였더라 어, 에서와 야곱을 중심삼은 어, 섭리를 기록해놨습니다. 또창세기 25장에 보면 은 33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야구 판지라 떡과 팥죽으로 장자를 팔았다는 얘기 죠이 성경 얘기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 성경의 내용이 복귀섭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으로 어, 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긴다 하는 것이 쭉 6천년 동안 계속되어가지고 자자가 동생이 장자되는 섭리로 가해나벨 섭리는 끝나는 거예요 예. 그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야곱은 아주 어, 지혜롭게 에, 떡과 파 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죠 지 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야곱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지혜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에, 선편이 승리하는 에, 대표자 야곱이 지혜를 가지고 장자 기업을 샀다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이고 큰 일이죠 어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 뭐 사기쳤다고 하고 거짓말했다고 하고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섭리를 몰라서 그렇죠. 창세기 2 7장에 보면은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어,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섭리의 중심 인물은 하나님이 배우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지원하고 계시다는 응?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세기 27장에는 24, 39절에는 이사기 예서에게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몰고 어,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몽에를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여기도 아우를 섬긴다는 말이 세요 아울. 이건 일, 일륜 도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에, 3대 왕권 주민 삼고 섭리하는 것을 일륜 도덕으로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건 가이나빌 섭리에 대한 성경 공부를 전혀 안 하고 했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 제가 성경을 이렇게 쫙 읽는 이유는 요즘 왕님께서 성경 공부하라고 해서 잡혔잖아요. 성경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 있다. 이거. 따라서 이런 과거의 구약 시대의 말씀은 예? 이 시대의 이대 왕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된다. 이거 창세기 33장. 사질예에은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어,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며 서로 운이라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치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 나이다 이게 인자 가해나벨 섭리가 하나 되는 장면이죠 어, 이렇게 하나 되면 사랑으로 형제가 하나 되면 이제 사랑하는 곳에는 이제 선악의 선하게, 선하게 개념이 분리되지 않고 같이 선으로, 어 복귀가 돼가지고 이제 선의 질서를 중심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 선의 질서, 가인 아벨 질서를 잃고 가정 복귀죠. 가정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 가인과 아벨이 만날 때, 섭리가 이루어질 때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어, 서로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인사. 인사를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에, 목을 이렇게. 우리 예배 끝나고 뭐 합니까? <웃음> 이렇게 안, 안아주는 거 하잖아요. 에, 그렇게 안아주고, 어, 입을 맞추니라, 형제지간에 입을 맞췄다는 것은 하나 됐다는 얘기죠. 어, 그래가지고, 어, 중요한 말은, 형과 동생이 만나는데, 동생이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이거예요. 이게 해결법입니다. 동생이 형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난 것 같다고 그랬어요. 또, 형도 동생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만난 것 같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가인아베의 섭리가 끝나는 것은,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 되는 거 어, 그거죠 창세기 35장 1 7절에 하나님이 야곱에 게이르시되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은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승리라는 거죠 빅토리 승리했다 뭘 승리했느냐 가인아벨 섭리를 승리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중상고 하나 됐다 이겁니다 하나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없어져 버렸어 거기에는 죄악의 혈통도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 혈통으로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은 이런 섭리를 승리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소망이 바로 이스라엘 신앙 승리죠 섭리적 승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곱, 이그신앙노정을 통해서 승리해가지고 형동생지간의 관계에 사탄이 침범했던 것을 풀어서 해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가졌다. 따라서 승리했다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서 나왔느냐? 형제가 하나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형제가. 누구 죽임 삼고? 하나님 죽임 삼고 형제가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면 제2 이스라엘 기독교고 제3 이스라엘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통일교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3 이스라엘 되는 조건이 뭐냐? 그건 뭐예요? 응. 형제가 응. 하나 되는 거예요. 형제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형제가 지금 하나 됐느냐? 형제가 하나 되는 사람은 야곱과 에서가 형제지간에 미워했어요. 사랑했어요? 응. 사랑했죠. 그게 공식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제가 어? 미움 미운, 미운 형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아직도 형제가 미워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탄권의 가애나벨 승리 승리 못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야국가에서는 가인 아벨이 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외적으로 어 사탄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탄감 복귀하는 데는 외적으로 탄감 복귀하는 것이 태어나가지고 선악 하나 되는 섭리하는 것이 예 야국가에서 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제 어디를 통해서 나오느냐. 아담 해와의 예, 복중에서 태어나가지고서도 사탄의 혈통을, 예,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중복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도 가인아벨섭리를 해가지고 하나 되어서 나와야 된다. 그 복중복귀의 혈통복귀가 바로 베레스와 세라의 섭리였는데 장세기 38장 이하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메리,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에나의 문에 앉으니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다말을 세라의 아내로 주지 않음이라 요다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로 하고 다멜에게 들어가 임신하였더라. 그가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다시 뱃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야요홍띠를 메고 그 아우가 먼저 나오는지라 산파가 터뜨리고 나왔다 하여 베라스라 하고 그형곧 손에 홍색 실은 자가 뒤에 나오니 세라라 불렀더라 그래서 복중에서 뱃속에서 가인나벨 복귀를 한 거예요. 장자, 차자가 바뀌었어. 장자, 차자가. 그래서 어, 베레스가 장자가 됐죠. 동생이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혈통복기는 어떻게 하느냐. 동생이 장자가 되고 형이 차자가 되는 섭리를 통해서 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구나. 이걸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핵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예요 그래야 어, 앞으로 신약시대, 성약시대도 그 공식에 의해서 이대 왕님이 왜 상속자 대신자가 되시느냐 섭리의 중심 인물이 왜될수 있느냐 이 성경을 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세기 48장에 보면 은 어, 야곱이 예, 오른손을 펴서 요셉의 아들, 차남, 에브라함이 머리 얹고, 왼손을 펴서 장자, 문에서에게 머리 얹으니, 문에서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어, 얹었더라. 즉, 축복을 하는데, 축복을 하는데, 차자에게 장자 축복을 해준다예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바꿔야지, 손을. 엇받고 오면서 축복하신 거요. 예야 그래서 이성경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아주 정밀하게 섭리를 하는 거요. 예 하나님의 그 성리는 그냥 주목국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원리를 놓고 당간 복귀의 섭리를 놓고 아주 정확하게 섭리를 하지 않으면 복귀의 섭리가 안 된다. 이런.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복중복귀까지 한 거예요. 복중. 복중에서 장자와 차자를 바꿨어요. 그래서 장자가 하나님의 혈통으로 탄생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약 시대의 가나안 입니다세리완과 아, 예수님의 탄생이죠. 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죠. 성령 잉태는 처녀가 아, 약혼한 요셉과 약혼한 처녀가 잉태했다 하는 뜻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서 잉태했다 아, 해서. 하나님의 직계혈통론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말합니다. 마태범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칭하는 예수가 낳으니라. 그런데 마태범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지니 이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한다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음 1장 24절에는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주의 사자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예수를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성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날 과정을 설명합니다 누가보음 1장 14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것은 자 사가리아가 대제사장인데 제사 지내다가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잉태해 잉태하다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어이 천 천사, 가브리엘 천사라는 서 잉태하리라 했는데 어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해가지고 봉어리가 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았 늦게 그래서 세례요한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5절에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부끄러워 숨어 있으며 여섯째 딸의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다이서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뇌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남편도 정해놓지 않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계시부터 내린 거예요 네. 누가 보면 1장 36절에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들을 잉태하여 여섯 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 계집종인이 이 말씀을 아버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마리아는 종의 시대의, 구약 종의 시대의 여자인데 어떻게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석은 본부교에서 중생과 부월이라는 말씀을 할때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하나님은 씨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종의 밭에라도 하나님의 씨를 뿌르면 독생자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하고서 어, 순종을 했죠 이때 마리아가 빨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이 성경 구조는 몇번 읽어봐야 돼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에,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문안을 들으며 들으며 아기가 요한이죠. 어,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이거 마리아한테 하는 거예요. 음, 예,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내오 어, 여기 그러면은 마리아가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임신할 거 생각하고 그랬는가 보죠. 내태중에 애기도 복이 있다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마리아 보고 엘리사벳이 하는 얘기입니다. 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에 주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독생자 주님을 탄생한다는 얘기죠. 이 성경에 보면. 이 어찌 된 일인가. 그래서 엘리사벳은 게시를 받고 알았어요. 마리아가 잉태할 것인데 그 애기가 주님이 된다는 걸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또다 이런 누가 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비화가 간접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누가 복음 56절에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임신을 했다. 이게. 세리완보다 6개월 늦게 예수님이 임신 돼서 어, 와서 어, 예수님을 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 보금 1장을 쭉 보면은, 어,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의 대화가 보니까, 아, 마리아도 형부인 사가리아하고 사랑을 해서 임신 했겠구나 하는 성경의 그, 그 의미가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환경과 그 내용이 들어 있어 지금 이 성경을 보면은 그뭐 요즘에도 어 어떤 목사는 뭐 기둥화했는데 집사를 임신시켰어요. <웃음> 그거 봤습니까 <웃음>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웃음> 목사 들이거든그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 참. 아마 예수님요요 성경구지를 뜻도 모르고 이용해 먹었는가 봐요. <웃음> 그래서 세상에 손만 잡고 기도만 했는데 아기가 임신 되는 녀석 어디 있어요? 그럼 아주 비과학, 비과학적이지. 비과학 그러니까 마리아도 무엇이냐? 마리아도 남편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씨가 있어야 된다. 시가. 그럼 그 씨가 누구냐? 사가리아의 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 예, 의문되는 점이 있어요. 그럼 사가리아 씨가 어떻게 하나님의 씨가 되느냐? 이 중생과 부활이라는 아버님 말씀에 거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멘트하고 가겠습니다. 천사장이 복귀되어서, 복귀된 천사장이 되면, 되면, 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입장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의 아들 입장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중심 삼고 사랑을 하면 복귀된 천사장의 씨를 통해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처음 듣죠? 근데, 처음 들으면 안 돼요, 이건. <웃음> 왜냐면, 중생과 부활이라는 말씀을 몇 년도 했는가? 어? 70, 60년도에 했는가? 70년도에 했는가? 그 날짜를 봐야 되겠는데 오래전에 다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런 데는 기울을 기울지 않고 아버님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럼 아버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다 아시니까 하나님 세계와 천사 세계와 지상 타락한 인간 세계와 복귀의 탕감 복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복귀된다는 내용을 자세히 아시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에, 들으면 깜짝 놀랄 말씀을 공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림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합니다. 제림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 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의 가나벨은 대제사장 사가랴의 장자인 세례 요한. 엄마는 누구예요? 엘리사벳. 세례한 가인 사명자고 세리완이 찾아인 예수님은 찾아는 누구야? 마리아. 남편은 누구야? 사가리아. 예수님은 아벨 사명자다. 그래서 가인 아벨이 세리완과 예수님으로 되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어야 하는데 세리완의 불신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가인 아벨 섭리입니다. 신약시대요 어, 그래서 그러면 어, 이 신약시대에 가인할 섭리하고 구약시대 섭리하고 어떻게 틀리냐 구약시대에는 복중복귀한 거죠 복중복귀 그럼 신약시대는 뭐냐 독생자가 나왔으니까 뭐가 복귀돼야 돼요? 정자복귀를 해야 돼요 정자복귀 인간이 생식기에서 정자가 나오는데 그 정자가 하나님의 정자로 정화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정자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서 잉태할 수 있는 정자복귀, 복중복귀가 아니고 그냥 정자난자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자는 종이었던 마리아를 그 신앙을 통해서 선택한 거고 상아리아를 선택해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섭리를 하셨다 하는 것이 아버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되니까 이런 말씀을 직접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얘기 못했어요. 이런 얘기하고 다니면 기독교인들이 몽둥이 들고 와서 <웃음> 죽인다고 쫓아다녔다고 하잖아요. 이게 자세히 얘기 안 했는데도. 자, 그럼 성약시대의 카인아벨 성약시대는 뭐냐면 이제 어, 기독교 2 0 0 0년 역사가 흘렀어요. 근데 기독교 2 0 0 0년 역사도 쭉 기독 역사로 보면, 가이나벨, 가이나벨, 가이나벨로 섭리를 했어. 기독교의 역사관,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관에서 보면, 섭리적으로 가이나벨 섭리를 관찰해서 나눠보면, 확실히 기독교도 가이나벨 섭리로 나온다. 얘기야. 그래서, 어, 한국에서는, 어, 일제시대 이후에, 그때 보면은 뭐냐면, 기독교 가이나벨을 가를 때 뭐냐면, 신사참배, 한 사람은 뭐예요? 가인이고, 신사참배 안한 사람은 아벨이고, 신사참배 안한 교단을 통해서 메시아 재림주님이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벨을 통해서 오셔야 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섭리를 메시아 재림주님이 기독교의 가인 아벨을 통해서 섭리를 하셔서 완성하신 후에, 예, 그건 뭐냐면 아버님이 아벨이 되시고, 기독교 목사님들이 가인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본것 같다는 서로 인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목사든지 성공을 하면, 아버님은 가인압에 승리했어. 가인압에 승리해서 제3 이스라엘 혈통을 증명 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에, 아버님은 에, 그 자녀를 통해서. 어, 이제 하나님의 집계 혈통을 중심 삼고, 어, 섭리를 해가지고, 어, 여기에, 에, 3대 왕권이 나와야 된다. 이거. 자, 그런데 아버님은 2012년 6월 5일 라스베가에서 하늘간영 완성 성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원 입적 선포를 하시면서 구약, 신약, 성약 제4차 아담권을 선포하고 참부모님이 모든 책임이 끝났다. 어, 가인 아벨 섭리를 6천년 가인 아벨 섭리를 참부모님께서 끝냈다 이거요. 그래서 국진 형진 두 아들 가인 아벨이 하나 되었다. 그 끝난 이유는 뭐냐? 당감복귀상 두 아들이 가인 아벨에서 완전 참부모님 심정을 준거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늘 가정을 선포하게 된 것이고 축복 가정 완성은 참부모님 96% 축복 가정 4% 책임을 해야 된다는 그때 말씀이 나왔고, 하나님이 성혼식과 하늘 가정 완성에서 다 이루었다는 성화 직전에 다 이루었다는 기도를 마지막 최후 기도를 하셨는데 그건 뭐냐 가정 완성 다 이루었고 가인 아벨 섭리를 다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신약 성약시대의 가인 아벨 섭리를 완성 인물이 국지님과 형지님이라고 참 아버님께서 선포하셨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기 3년 1월 1일에서 일칠까지 천복궁에서 천복식을 했었어요 천복식을 하셨는데 그때 가인 국지님과 아벨 이대왕님과 참부모님 중삼고 일체식을 했습니다 여긴 다 다 참석을 했었죠. 우리도 여기 현장에 있었고 이렇게 완전히 하나 되고 나중에는 가인합의 하나 님 입장에서 아버님이 이대왕님 앞에 이대왕님이 국진님 앞에 국진님이 4대 6대 성인들한테 이게 전수하는 성염전수 성초전수 시간은 시까지 하셨죠. 어, 이때 따라서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6천년 섭리 역사의 마지막 대림시대에 참부모님 중상고 가인 아벨이 승리했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리적으로 볼때 그 아벨의 책임은 뭐냐 아벨은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상대적 입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뜻에 합당하도록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성공했다그랬어요 성경이나 예를 보면 은 가인의 책임은 뭐냐 가인은 사탄이 취할 수 있는 상대적 입장에 에 세워졌으므로 하나님이 취할 수가 없다 가인 아벨은 가인이 재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다 그래서 가인 아벨 섭리에서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 실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벗기는 가인이 천사장 입장에서 아담 입장인 아벨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입장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 된다. 가인이 아벨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이 원리적으로 볼때 국진 감사원장님이 이 대왕님을 사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벨을 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조금 있다가 증거를 제가 어, 대드리겠습니다. 사랑하셨다는 것. 두 번째 가인 아벨을 중복 가인이 아벨을 중보로 세워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굴복하여 아벨의 주관을 받는 입장에 서므로써 주관성의 법도를 세워야 바로 세워야 된다 네 번째는 가인이 아벨에게 선의 뜻을 전해받음으로써 선을 번식하는 입장을 조성해야 된다 하고 원리학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가인 아벨의 책임에 원리를 실천했으면 승리한 거죠 그래서 가인 아벨은 예를 들면 마음과 몸을 비유해서 몸은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애중굴 통한 이라고 하죠 타락한 인간은 만물을 아벨로 세워서 가야 되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런 원리 공부는 다 했을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 앞에 순종을 보고 가야 되고 재림주님 앞에 순종을 보고 가야죠 가인 기독교와 아벨 통일교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통일교는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로 볼때 하나 되어야 된다 가인 아벨이기 때문에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식이 나왔죠 구약 시대에는 이제. 에, 서로 만날 때 하나님 만난 것 같은 심정으로 얼싸 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 만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러나지 않고 자세가 안 되면 그건 아벨 책이 못하는 거죠 또 가이 기독교가 우리를 그런 마음 못 먹으면 가인책에 못하는 거고 예, 그 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최근에는 소수지만 은그 미크로가 마이크가 된다고 어, 기독교의 목사님 아들이 예, 소식을 듣고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는 어떤 분들은 축복을 받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가인아벨 예, 성공의 실례라고 보겠습니다 가인 아벨 실수, 아담 과정에서 가인이 아벨에게 을 순종 음, 굴복함으로써 타락성을 복귀한 당감조건을 세웠더라면 아벨이 믿음의 기대를 세운 터전 위에 실제 기대를 세운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에서 메시아를 맞아 창조본인의 사유 기대를 복귀했을 것이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천사장이 아담을 타락해하여 타락성 본성을 반복하게 되어서 아담 과정을 중심한 복귀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 가인 아벨의 섭리가 연장되었어요 가인 아벨의 헌재로서 타락인간은 항상 아벨적 존재를 찾아 그에게 순종 굴복해야만 하늘이 요구하는 뜻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아담가정을 중심하고 이뤘던 것과 동일한 섭리는 인간의 불신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연장된 거예요 6천 년 동안 가인 아벨이 실체적으로 성공 못해서 연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나벨의 승리와 3대왕권 수립,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는 려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기 때문에 이제 아담 가정의 가이나벨 실수했지만 연장하는 것은 노아 가정 셈과 함이 실수했죠. 아브라함 가정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삭은 에소와 야곱이, 야구비, 에소와 야곱은 상징적 가이나벨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을 받았죠. 야구 가정에서 에브라임과 문네세가 아, 모세 노정은 아른과 호리, 요소와 갈리비, 예수님 노정에서는 세리완과 예수님이, 열두 제자와 예수님이, 유대교와 예수님이 가이나벨 관계 승리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제림 노정에서는 기독교 목사와 제림 주님이 하나 됐어야 돼요. 재림 주님은 삼 제자를 비롯한 축복 가정들이 가이나벨 섭리를 승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기대 후에 3대 왕권을 세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가정에서는 국지님과 형제님이 성공을 하여 가정을 복귀하여 6천 년 만에 3대 왕권을 세울 수가 있었고 그 기대 후에 하나님을 중심한 신종족적 메시아가 되어 민족국가 세계 천주를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 복귀섭리의 길을 여신 분이 가이나벨 두 분이죠. 축복가영도 각자 가이나벨 섭리적 위치에서 승리하여 3대 혈통을 중심한 신종족증미시아 섭리를 성공해야 천일국이 창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은 말씀지 138권에 어, 자기가 승리하려면 나아가야 된다. 나가 가지고 장자권을 복귀해야 됩니다. 아벨이 그 장자가 동생과 같은 차자를 형님으로 모시고 모든 축복은 너로 말미암아 받겠다고 할수 있게끔 돼야 한다. 이것이 가인 아벨 마지막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그래야 장자가 차자의 자리에 들어오고 차자가 장자의 자리에 올라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장자가 내가 내 대신 올라가라. 내가 혈통으로는 장자지만 찾아보고 내 대신 장자가 되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줘야 장자권 종족에서 장자권 민족에 나아가고 나아가고 이 노름을 해야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겁니다. 장자가 대신 밀어줘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못 올라갑니다. 이게 복귀 원리의 공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갖고 장자권 복귀 기준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뭐가 역사의 비밀이에요?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되는, 장자가 차자를 올라가라고 밀어주는 이것이 역사의 비밀이다. 그래서 참된 종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집을 떠나야 됩니다. 나라를 나라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출가해야 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것입니다. 말씀집 255권에는 가인 아벨이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참부모가 계실 수 있는 기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국진감사원장님과 이대왕님이 가인 아벨 입장에서 하나 됨으로서 참부모의 에, 정착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천부주의가 뭐냐 첫째는 형제권 복귀요 어, 장자권 복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부모권 복귀요 셋째는 왕권 복귀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집 222권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부모권 복귀 기준과 더불어 차자권을 하나 만들어야죠 선생님은 선생님 중심 삼고 장자권 부모권 다 됐죠. 그래서 기독교 목사님들 교육시켜가지고 다 굴복시켰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기독교가 형님이잖아요. 통일교는 나중에 동생이고 그런데 기독교가 통일교를 받도록 올려서 장자권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런데 아버님은 그 노정을 다 하셨죠. 승리를 하셨어요. 왕권까지 다 갖추었으니, 딱 하나 되면, 하나 되게 되면, 어머니하고 차자하고 모자 협자 기본만 이르면 마지막 판입니다. 왕권을 다 갖추었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어, 대관식 할 때, 청평에서 185개 국가에서 왕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는 뭐 기독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도 다 들어있죠. 그래서 왕관을 다 받, 받쳐 보 드렸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아버님은 책임 다 하신 거예요. 음. 가인 아벨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책임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 남은 게 뭐냐 어머니하고 찾아하고 모자협자 기반만 이루어지면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음. 자 가인 아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부모가 계실 수 있는 기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타락가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언제나 종적인 자리에 서고 그다음에 교육기관과 행정부처는 상대적입니다 이게 가인 아벨과 같습니다 이 가인 아벨이 완전히 하나 되게 될 때에는 왕권은 영원불변의 왕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진감사한형님하고 이대왕님하고 완전 하나가 되면 참부모님의 왕권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불변의 왕권인 거예요. 영원불변의 왕권이다. 이게요. 아무리 누가 반대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반대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승리는 해놨다 이거야. 이제 사람만 따라오면 되고 시간만 가고 역사가 지나가면 지금 세우신 3대 왕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왜? 가인 아벨이 하나 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역사를 대표해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흘리고 피사를 애이면서 순환 노정을 이겨나오고 있는 대표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부모를 모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권 복귀 기준과 더불어 차자권을 하나 만들어야죠 선생님은 선생님 중임상고 장자권 부모권 다 됐죠? 왕권까지 다 갖추었으니 딱 하나 되면 어머니하고 차자하고 모자협조 기반만 이루어지면 된다 하나님의 3대 왕권과 황조권이 가인인 국지님과 아빈 형지님이 하나 되어 완성함으로 완성, 완결, 완료된 것이며 이 왕권은 영은 불변이 왕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자 협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자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에, 결국 여기서 파생된 어 범위가 넓어진 탄감 조건과 탄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가인 아벨 관계이니까 그런데 이제 에, 한 학자 어머님이 에, 천주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을 다시 세우는 사건이 벌어져야 되고 그 어머님은 아무도 못 세워 누가 세우냐 가인 아벨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장님하고 어, 이대왕님만이 다시 어머님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강혜신 어머님을 세워가지고 섭리가 진행되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제가 어, 두 분이 가인 아벨로서 어, 모델시라는 것을 2009년 9월 15일 청파동의 아 천복센터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계 개소시에 에, 두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국진님과 형제님은 아버님 말씀을 천하여 가해나베 사명을 승리하신 분이라고 믿고 모시게 됐다 하는 그 내용은 국진님 말씀은 부모님 다음으로 동생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그 자리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또 지혜님은 뭐라고 하냐면 국진님은요 우리 가족보다 형제님을 더 사랑해요 <웃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두 분이 하나 되시면 그렇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섭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연계 갈 수도 있다 어. 국진님이 연계 가야 뜻이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연계 가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음. 이대왕님은 국진형을 부모 다음으로 사랑한다 하시면서 국진형이 신앙의 본을 부여주고 계시다 여러분들은 배워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저는, 어, 가인 아벨 승리에서 참부모님을 참부모님 되게 해 드리신 분이 두 분이시구나. 그걸 그 자리에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에, 그래서 가인 아벨 승리에서 참부모를 참부모님 되게 해 드린 분이다. 참부모가 있어야 참자녀가 있고, 참자녀가 있어야 참부모가 있다. 두 분이 원리적으로 참 자녀의 위치를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참 부모님 되신 거이다또참 부모님이 계시니까 참 자녀가 나온 것이고 두 위치가 성공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대왕님은 참 부모님 옥만세 찬송까지 작사 작곡해서 찬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 미국에서 아버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 오셔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시다가, 어, 그, 왕님께서 그걸 작사, 작곡해가지고, 어, 아버님 만나 뵙고서 그 노래를 해드렸대요. 그러니까, 어, 떻게 이, 이, 걸 알았냐고 하면서 대단히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돌아오셔서 우리 혼사들에게 처음으로 이 찬양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간단한 가사인데도 이 불러지지를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참부모님의 옹만세에 대한 의미와 뜻과 그 배우의 정성과 사랑을 전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사는 되는데 노래가 안 되는 거야. 야, 그래서 신기한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그 내용을 알고 채우하고 찬양을 해야지 그냥 가수만 양 예?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걸 그때 체험했어요. 에 그런데 그때 찬양을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참부모님 엉만세를못 하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 어, 그때 우리 훈사들은 하루빨리 참부모님 엉만세를 부를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여기 테네시 정평에 오니까 여기서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에, 그래가지고 한국 순회, 일본 순회 때 참부모님 엉망세 찬양을 하면서. 성령 역사를 하시다 더라이 음. 참부모님 옹랑산세 찬양을 하니까 제일 반대한 사람들이 3 6가정7 2가정선배가정들이그 거론을 왜 하냐고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청평에서 그한 학자 모친이 부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못 불렀습니다 거기 앞장선 것은 김효남이가 역사를 해가지고 못 부르겠죠. 왜 네. 잠모모님 네. 목만세를 부르면 막 역사가 벌어지는 거요. 예 성령 역사가 벌어지고 아픈 사람이 치유가 되고 막 그러거든. 그럼 치료는 정평에서만 해야 되는데 어, 이대왕님이 잠모모님 목만세를 부르니까 막 치료 역사가 벌어지니까 못하게 한 거예요. 음. 그건요. 김관용 씨가 김관용 선생가 잘 알죠. 정평 네. 한번 갔다 왔으니까. 자 그러면 가인 국진님이 신앙 승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배워야 될게 다음은 가인을 세우고 가, 가인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 하나님은 국진님을 가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국진님은 이대학님보다 9살 더 많으신데 어린 동생인 형지님을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순종굴복하고 선의 뜻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진님은 형지님 세계회장님 취임식 때 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죠 형진님은 참 아버님 다음으로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에, 형진 동생은 진심으로 존경하고 어, 사랑한다고 그리고 모시겠다고 전 세계 국가 메시아들 임원들이 다 모신 가운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과개는 상징적 형상적인 노정이었지만 재림주님 참보모님을 상고 실체적으로 어, 국진감사원장님이 이대왕님을 이렇게 탕감 복귀, 원리적으로 모시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신앙이 너무 놀랍다 이거예요. 기대왕님도 이걸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영진 동생이 살아있을 때 형진 동생을 도와주라고 부탁했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영진님 계실 때 동생이 아벨임을 증거한 거죠 어. 2015년 8월 31일에는 어, 형님께서 이대왕 대관식을 하시는데 직접 왕관을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왕관을 씌워드리고 어, 이대왕권 출발식을 했습니다 자녀시대를 출발하고 하나님 직접 주관께드릴 조왕권시대와 참아버님의 성령이 이대왕님을 통하여 직접 중환하시게 되는 섭리를 출발시켰습니다. 동생이지만 섭리적 장자임을 증거하고 장자로 세워드린 겁니다. 2017년 1월 1일에는 천유국 입궁식회에 그때 우리가 다 갔었죠. 유종호 회장하고 대화 중에 나는 이대왕을. 그의 말씀과 행동으로 보아 참 아버님으로 믿고 어, 이대왕님을 참 아버님으로 믿고 아버님 실체로 본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고 참 아버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실체다 형제가 많아도 왕권을 하나, 하나다 그래서 모 간부님이 예, 국진님 앞에 왕관을 쓰시라고 건의를 하니까 우리 문씨 집안은 왕이 하나다 하면서 안쓰셨어요. 안쓰셨어요. 그런 신앙도 배워야 되겠죠. 참 아버님이 선택한 자만이 왕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대왕에 대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보다도 더이 대왕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벨은 그런데 우리 아벨은 누구냐 국진입니다. 국진님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의 4대 심정권, 절대사랑권과 하나님의 직계일통인 3대 왕권에 대한 절대신앙을 우리도 본받고 나아가야 된다는 하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왕관을 이렇게 세워드리죠. 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6천년 만에 실체 가인이 실체 아벨에게 왕관을 세워드림으로써 만왕의왕 왕이 될수 있게끔 간정하고 실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참 부모님은 또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역사의 비밀은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되는 것이 역사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 말씀 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가인이 아벨을 장자로 올라가라고 밀어주면 영원 불변의 왕권이 세워진다고 했는데 국지님이 이대왕님을 올려드림으로써 영혼불변한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 참부모님의 영혼불변의 왕권이 이 세상에 세워지고 정착을 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국진님은 가인해 가인해 네가 가인해 시켜서 한게 아니고 자진해서 가인이 되어서 원리적인 참사랑 실천의 책임 완수를 함으로써 영혼불변한 하나님의 참사랑의 왕권이 세운 것일 것이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해야 돼 자진해서. 따라서 국진님의 성공은 역사적인 가인 아담 가정의 가인의 승리요, 노아 가정의 셈의 승리요, 이스마엘의 아브라함 이스마엘 승리요, 세라, 에서, 모나세, 훌, 갈 갈렙, 세리환 등의 역사적인 모든 가인의 그 포지션을 성공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국진감사원장님이그 신앙을 따라가면 가인 아벨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성공해서 창조 본연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를 중심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한 참사랑의 신앙을 하고 사탄이 준 타락성을 극복하고 참, 창조 본성을 실천하시고 선악을 분별하고 정확히 하늘 편이 되었고 사탄편에서 하늘편으로 완전히 돌아온 최초의 실체적 가인이 됐다. 이게. 그의 신앙기준은 세상 윤리를 초월하고 천륜으로 동생을 하나님같이 사랑하고 동생을 중보로 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완전히 참 아버님과 하나 되어 아버님의 주관을 받고 계신다. 그래서 왕님만 아버님의 직접 주관 받는 게 아니고 어. 국진감사원장님도 아버님이 직접 주관권에 계시다. 이게. 사탄의 자연굴복 전형 인물이 누구냐? 사탄은 영계사탄과 지상사탄이 있는데 영계사탄은 타락한 누시엘과 그의 혈통을 받은 타락한 악한 조상들이고 지상사탄은 사탄 영과 하나된 생활을 하는 하나님과 메시아를 불신하고 불륜하고 불순종하며 거짓말하며 부정부패하는 사탄의 사주를 받아 원리를 떠나 악행을 저지르는 지상인간이 지상사탄이다 그러한 사탄무리들도 자연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하냐 몽둥이 갖고 안 된다 그건 뭐냐 모델이 있어야 돼 모델 그것은 가해인 국진감수원장님 스스로 아벨인 이대왕님께 경배하듯 스스로 회개하고 경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심대로 살게 되면은 사탄이 자연 굴복한다. 알아보는 거죠, 사탄도. 예, 사탄 굴복의 전형적 생활을 보여주신 것이 예, 감사원장님이시다. 예,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배를 드리죠. 경배를. 예, 그래서 앞으로 모든 참 자녀분들도, 모든 통일교인도, 모든 기독교도 모든 종교도 모든 아벨편 예, 우파든 좌파든 공산당이든 앞으로 회개하고 예, 자연골복하려면 예, 3대 왕권 앞에 경배를 하면 된다. 예, 간단한 건데 실제로 하려면 어렵죠. 그 마음이 스스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3대 왕권이 정말로 그세지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할 것이냐. 그럼 교육이 필요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보여줘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아버님은 축복가정도는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축복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3대왕권을 우리가 국진님과 같이 잘 모셔야만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벨인 이대왕님의 신앙 승리는 믿음이 기대와 실체 기대를 승리했는데, 아벨 하면 실체 기대를 생각 안 하잖아요. 옛날 올리강이 때는. 그거 아니죠. 아벨도 믿음이 기대와 실체 기대를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왜? 에, 하나님은 먼저 아벨을 세우시고 아벨의 책임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벨은 믿음이 기대에 성공해야 되죠. 제사드리는 거죠. 믿음이 기대 말씀하는 거고, 믿음이 기대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여 말씀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에덴동산의 아담의하가 못했던 거 약속을 지켜야 돼. 그런데 이 대왕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네, 지켰죠. 펜실베니아에서 연습을 하시고 실습을 하셔가지고 성공을 하셨죠. 절대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거. 예, 아벨은 절대 순교를 지켜야 돼요 왜? 타락 전 아담이 그 아벨의 위치니까 아, 예. 순교를 지키지 않으면 아벨이 못 되는 거예요 이대왕님은 순교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키셨으니까 아벨이 이대왕이 될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가인을 사랑해야 돼요 가인을 아벨이 아벨들라려면 가인을 사랑해야 되는데 가인이 누구예요? 실체에서는 국진감사원장님이고요 그러면 아벨에서 무슨 예, 이대왕님은 그국진님을 사랑해요, 안 해요? 얼마나 사랑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웃음> 여러분, 이대왕님하고 국진 감사원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 이럴 때 주의 깊게 잘 보시고 거기에서 엑기스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 그냥 만나시면 이렇게 생각하죠. 야, 저 정도야? 형제가 저 정도로 하나 돼서 그걸 보고 깨닫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 이 대왕님은 책임을 아벨 책임을 하셨는데 그 책임은 그 성공은 실체적 동시성으로 볼때 6천년 역사의 모든 중심 인물인 아벨, 함, 이삭, 베레스, 야곱, 에브라함, 아론, 여호수아, 예수님 등 많은 기독교 역사의 아벨이 기독교 목사도 들어가죠. 아벨이 책임 못한 것을 성공시킨 분이 이대왕님시다. 네. 박수를 한번 치시고. 그러니까 이두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 이게 6,000년 역사적인 복귀섭리의 중심 인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참자녀 복귀. 따라서 두 분이 참자녀로서 복귀가 됐고, 참부부복귀 부부, 결혼하셔서 왕님하고 왕비님하고 사모님하고 부부 복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부모 복귀 그러니까 참 부모님이 복귀 되는 거죠. 두 아들 때문에 그 다음에 가정 복귀해서 가정 완성은 가해나벨 사랑의 승리와 부부 사랑 승리, 부모 사랑 승리가 있어야 가정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탄이 자연 굴복하게 되고 장자에게.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당감 노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이제 이 대왕님 부부를 놓고 상속자, 후계자, 대신자라고 축도를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도해 주시고 대신자에게 부자협조. 아버님이 직접 협조해 주셔야 돼요. 모자협조 어머님이 직접 협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한학자 어머님은 안 됐죠 그래서 강현실 어머님이 참어머니로 오셔가지고 모자협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강한 어머님께서 두 자녀분들을 직접 협조하시는 거예요 이대왕과 신주님 세우셔서 3대 왕권을 수립하는데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버님은 다 이루셨다 하고 기도하고 연기하신 거예요. 아버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했느냐? 하나님을 해방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 해방. 그러니까 가해나벨 섭리 승리로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집적 중앙권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 해방이라는 건 아들을 아들이라고 말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을 아들로 창조해 놓고 내 아들이라고 말을 못해봤다니까 6천년 동안. 그런데 두 분이 가인네벨 승리해서 이제 하나님까지 해방했다는 건 뭐냐.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손자야, 내 손녀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어,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대왕님 하나님 심정상속받고 신앙상속받으시고 참부모 억만세, 칠사벌 찬양, 작사 작곡 하시고 식구들도 전수 받기를 원했지만은, 그때의 소수의 에 선배들은 에 이대왕님을 몰랐죠. 그래서 억측과 오해로 말미암아 뭐 욕을 많이 했죠. 이대왕님에 대해서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어, 직접 받은 사람은 왕님은 간접적으로 욕을 <웃음> 얻어 잡수었지만은. 우리는 그 밑에서 정성 드리는 게 있는데, 우리를 붙들고, 삼십일 과정이, 뭐, 막, 비난을 하는 거요. 뭐, 엇이 어떻고, 어떻고, 입에 지금 말을 못 하겠는데, 그, 핍박을 하는 거요. 기가 차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는, 어, 왕님께서, 어, 3대 왕권 승리해 가지고, 이제, 천유국을 향해서 출두하셨습니다. 이게 전부 이제 정리하는 것 정리된 것인데, 지금까지 설명을 다 했으니까, 어, 생략하고요. 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역사가 됐는데, 이게 하나 돼야 되는 거죠. 하나. 가인 아벨이 하나 돼야 돼. 이건 어, 내가 일부러 이 사진을 올렸는데, 에, 이북에 가셨을 때, 이북에 가셨을 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분을 만나가지고, 얼싸 않고, 어, 마치 야곱이 에서를 얼싸 안고 인사하듯이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대 왕님은 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어, 내가 그 찬양 음, 작사 작곡을 성령이 주실 때이대 왕님은 사랑의 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랑 대장. <웃음> 그만큼 사랑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셨죠. 어, 청평에서 흑인 식구 세족식을 했습니다. 세족식. 예. 예. 그뭐 형식이 아니고, 진심으로 어, 인류를 사랑한다는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에, 표, 표현, 표현하신 것이죠. 에, 그래서 이제 이대왕님께서 모두, 어, 참부모님의 승리한 내적 심정과 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말씀과 성령을 상속받아서 역사를 하고 나가십니다. 그럼 이렇게 하늘편에서 나갈 때 사탄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반대하죠. 이걸 잘 극복해야 됩니다. 음,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는 마지막 방법은 왕님뿐만 아니라 왕님을 모시는 우리들이 원리적 생활을 통해서 본이 되어가지고 진짜 신앙자를 보려면 어디 가봐라 누구 가정을 가서 봐라 이렇게 자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축복 가정 식구가 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근본된 방법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방법이 그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적 신앙을 준비해가지고. 어, 어차피 우리는 청평에서 3대 왕권을 모시고 사람들로서 어, 책임을 다하려면 그런 모범 네. 어, 3대 왕권 세워졌다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 개인들도 각자 왕님께서 천일국을 세우시는데 제일 앞장선, 앞장선, 이제 천일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